자 이번 시간에는 독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죠. 왜 태그의 형식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하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작성할 때 h t m l 코드의 시작부분에 이렇게 생긴 이 구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주시고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좀더 지적인 호기심이 있거나 저게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순서상 뒤에다 뒤에서 빼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지금 수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독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자 여기 document typ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로 요거를 이렇게 잘 조합하면 어, 앞에 있는 DOC에 타입을 붙여서 독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document라는 것은 문서라는 뜻이고 타입은 형식이고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 공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HTML 코드를 작성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작성한 HTML 코드가 어떤, 어, 방식의 HTML 코드로 작성됐는지를 선언하는,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문자라고 볼수 있어요. 자, HTML이라는 것은 1990년에 이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고안했을 때 18개 에서 20개 사이에 그 html 코드가 있었습니다. 태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음 이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약 140개 정도의 태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했을 때는. 자 그러면 과거와 지금 사이에 상당히 많은 태그의 숫자의 차이가 생기죠. 즉 어떠한 태그는 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 기존에 있었던 게 퇴출되기도 하고 어떤 태그는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태그는 그 태그의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태그를 작성을 했다면 웹브라우저는 그 태그가 어떠한 이 표준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약속에 따라서 제정된 태그인지를 브라우저가 좀알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브라우저에게 이것은 어떠한 표준에 따라 표준을 따르고 있는 태그들이야 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독타입, 다큐멘트 타입 데코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이 여러가지 버전이 있어요. html 4.0도 있고 H, xhtml 1.0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의 html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각의 이 독타입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형식에, 어떠한 표준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적당한 독타입을 선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현 시점에서는 이 독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html5 에 접어들면서 자, 이렇게 생긴 독타입으로 단위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위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이번 수업은 뭐 길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